수학 시험이다. 준비 잘하고 있어? 시험 공부 안 해도 원래 잘해서 걱정 없어. 당연히 수학 시험 정도야. 1 0 0점 받아야 하는. 그 미친 놈이잖아. 왜 이러는 걸까요? 어쩔 어쩔 저쩔 저쩔 안물 TV 안공 TV 내절 TV 우짤래미 저짤래미 크크로삥. 지금 화나 쭉 개킹 받쭉 죽이고 싶쭉못 죽이 쭉또 빡지 쭉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화나 쭉네네네 알겠습니다. 아무도 안물안고 물어본 사람? 궁금한 사람? 근데 어쩔티비쥬? 약올리쥬? 어쩔저쩔안물안고 <érien> 내가 잘못한 것을 긴장한다 바꾸야 <웃음> <루야나> <아우! 웃음> 어지아야 시험공부 열심히 해서 내일 시험 잘 보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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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시험 끝나고 보자. 그럼 안녕. 이뭔 개소리야. <놀라> <놀라> <놀라> 그럼 이제부터 아파야겠네. <놀라> <Derrick> 딸왜 그러니. 어디 안 좋아 내 생각에는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<웃음>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늘 학교는 갈수 없겠다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겠어 나 <웃음> 몸의 체온을 높여야 해 우리의 기운을 불러야 겠다 <웃음> 거 봐. 빨리 열부터 재어보자왜 이렇게 열이 높은 거야? 병원에 가봐야겠어 안돼요! 오늘 수학시험을 봐야해요 엄마한테 혼나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시 실망하게 할순 없어요 난 정말 수학을 좋아하거든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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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와, 진짜 대박 했잖아 크크 지하한테는 얘기하지마 어제 얘기는 했는데 알면 또 개거품 물 거야 오키 시험 끝나고 보자 아껴나오면 어떻게 빠졌는지 작전 공유해라 응응